이왕, 보시는 김에,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, 부탁드릴게요, 진짜. 제발. 은바페, 오, 자, 월컬 일부이시고, 어, 희딩엠이네요 자, 월클 1부이시고, 어, 1 8 1신데 와, 반짝거린다. 야, 금카로. 이 팀이 프랑스 단일 팀이시네? 프랑스랑 t c 단일로 이렇게 야 호돈에다가 마시알 다 금빛으로 와 눈부시다. 오우 진짜 너무 눈부시는데 와이팀 구단가치가 총 거의 한야 1800억 정도 와 거의 반올림하면 1800억 정도인데 일단은 1792억 84만 2000원 팀야 진짜 미쳤네. 시소코 토츠 팔가가 벌써 나왔어? 우와. 이금 님시천 정말 120일. 감사합니다. 아, 시청 감사해요. 121에다가. 와 아, 네네. 친추 좀 부탁드릴게요. 준치오로야. 마시아레다 호돈인데 이 팀은. 우와. 와 개미쳤다. 속력이120 나오고 123 나오는데 거의 120이고. 와... 야 진짜 육각형이다 수비도 거의 한이 정도면은 진짜 거의 육각형이지 와... 거의 육각형에 가까운 오각형 야 이야... 호돈도... 공격 라인부터 시작해서 야이 정도면은 거의... 야 미쳤다. 이 팀은 상대팀으로 안만났으면 좋겠는 팀이다. 와 이것도 어떻게 구하셨어요? 구한게 신기해. 어떻게 구하셨지? 그 다음에 폴포그바가 진짜 기대되는데 마시아리랑 비교 좀 해보자. 다샀다고요와 마시아리랑 슉 슈... 와, 폴포그바 제가 진짜 폴포그바를 겁나 좋아하는데 와 몸싸움이 120이야. 와 헤더랑 침착성이 와. 그냥 무조건 중거리 때리면 다 들어가겠는데 이런 콜은 이런 선수를 두고 있다면 시세가가 와 134억, 66억 한판 돌리고 올까요? 아 초대 부탁드릴게요. 잠시만 이 팀에 너무 치했는데. <목소리>